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2016년 새해 첫날부터 저희 러블리즈와 함께 하는데 좋으시죠? 네네 네, 저희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어, 시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지수씨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, 저희 팬분들이 저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로 1일 카운셀러를 저희가 꼭 해드리는 건데요. 네. 저죠 네, 저희 전 세계에서 많이 많이 보내주신 사연 너무너무 궁금하시죠, 다들? 네! 네, 그럼 지금 같이 보도록 하시죠. 네, 첫 번째 사연은요.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디가 어, 지혜언니 24윤인데 지연이를 지혜 좋아하시나 봐요. 근데 제가 읽을게요. 네. 2016년엔 노래하고 춤을 연습해서 오디션을 볼 거예요. 러블리즈 미주처럼 되고 싶다고 <웃음> 아니 대본에 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<웃음> 러블리즈처럼 러블리즈, 네. 러블리즈처럼 아, 네. 러블리즈처럼 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끈기 있는 사람만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<웃음>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 예쁘고 착한 러블리즈 같은 멤버들을 <웃음> 왜요? 감사합니다 아, <웃음> 네 이렇게 예쁘고 착한 러블리즈 멤버들을 만날 멤버들 같은 멤버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꼭 꿈을 이루셔서 방송국에서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아 화이팅! 아 네, 네 그러면 다음 사연은 예인이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트위터 아이디 MRS 언더파 김재재님 네, 내년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, 한국 하면은 우선 뭐가 생각나세요? 김치찌개 아, 된장! 된장!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아, 정! 네그렇죠 어, 정! <웃음> 네제 이름 성처럼 네. 정이 한국 사람 하면 정이잖아요 정하면 또 저예요 아, 그렇죠 명은 진. 진 언니도 굉장히 정이 많고 한국에 오시면 한국 사람들이 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실 정도로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. 또 이런 심플리 케이팝 같은데 와서 러블리즈도 보고 우리 팬분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한국 문화도 즐겁게 더 재밌, 배울 수 있고 더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꼭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. <웃음> 네 다음 사연은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KD 행궁남자님 저 어떡하죠? 러블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와, 와 <웃음> 뭐 딱히 고민일 게 있어요 여러분? 없죠? 어, 행복한, 행복한 고민인데? 저희 같아요. 팬분들 뭐 어떻게 고민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막 주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네. 행궁남자님이 주신 사랑만큼 저희 러블리즈가 드릴 사랑도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러블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네, 다음 사연은 K가 소개해 드릴게요. 어, <웃음> 아이디 SKINY님 올해는 나라 지키러 군대도 다녀왔으니 러블리즈 지키러 다니겠습니다. 와, 와 정말 멋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이렇게 멋진 듬직한 팬이, 팬이 생겨서 저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약속! <웃음> 약속! 약속! 네 오래 기다리셨죠? 저진이가 드디어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<웃음> 야,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 어, 할 때는 제가 좀 빠졌어요 자진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한번 당당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! 네 이렇게 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도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. 외운 거 아니에요? <웃음> 네. 그래서 이제 수정량이 저희, 네. 저희 올, 내년에 계획을 한번 말해주도록 하세요. 네, 네. 저희 새해에도 역시 이제 러블리즈가 러블리즈만의 <웃음> 상큼하고 어, 러블리하고 그리고 희망찬 그런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네 그리고 2016년에 앞으로도 계속 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러블리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다음 들려드릴 곡은 듣기만 해도 힘이 퐁퐁 쏟는 저희 러블리즈만의 노래인데요 목에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그대에게 안녕 나 그대에게.